뭐 만들려고? 고추를 씻었네? 아삭이고추 어. 된장 양념해서 먹으려고 아 그거 묻혀가지고 응. 아삭이고추를 이게 맛있더 식당에서 요즘 최고 인기야 아 식당가면 이거 응. 주면? 응. 어. 아 꼭지를? 응. 응. 음. 꼭지가 기니까 아 꼭지를 다잘리진 않는구나 응. 이정도로 여기 직접 날려주고 끝에 자르고, 음. 응, 응. 응. 이렇게. 음, 응, 반 정도. 응. 아, 미리 잘라서 하는 거구나. 그럼. 음. 아니, 반을 이렇게 일개 갈라서 넣는 것도 있어. 아, 그거는, 그것도 있어. 튀김. 그치? 아. 가운데에다 소스 넣어서. 음. 고추장, 그건. 소스가 아니라 이제 가운데에다가 뭐, 만두피 속처럼 음, 음. 속을. 근데 이거는 거구나. 된장 발림한게 음 이제 요즘 이거 몇 사라씩 먹는다니까 식당가면? 응 어, 사람들이 이거 좋은가봐 뭐도 그래서 내가 밥에다 먹으면 참, 맛있어 집에 가서 해줘야지 내가 그랬어음음 아, 음. 된장 이정도네 아까 달았지? 음. 음. 음 이렇게 넣고 마늘 반스푼 음 이렇게 넣고 참기름 참기름 조금 넣고 이렇게. 음, 음. 그러면 이제 깨만 넣으면 돼. 깨. 그래. 음. 그러면 이제 이게 숟가락으로 이리 음. 섞어야지. 아 양념이 다 들어갔어? 응다 음, 들어갔어. 음. 근데 하도 인기가 좋으니까 이게 이걸 발라. 음 통에다가 음. 다 넣고 묻혀 음. 음. 양념이 적은 거 아니야? 안 되고 아. 이렇게 음. 이렇게 묻혀져야지 그래 가지고 묻혀놨다가 먹는 거야? 그냥 먹어? 지금. 바로? 응, 어, 바로. 어, 바로 먹어도 맛있나? 응. 아주 맛있다니까. 일단 먹어봐. 그게 맛있네 그럴 거야. 어느 식당에서 먹어봤는데 식당에 날마다 간지 그저밥먹으러모두 가지. 그 야채 보리밥 비빔밥에도 음. 이걸 주면은 이게 그렇게 맛있어 아 보리밥집에서? 응 음. 이렇게 이렇게 하지 그러면 이렇게 놔줘 여기다 이렇게 음 이렇게 음 붙여가지고 이렇게 놔주면 맛있겠네 일단 음. 먹어봐 이제 너가 음. 그냥 된장 맛이네 된장 맛 음.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맛있어. 간이 아예 배불면 짤도 짤도 되니 아삭아삭하지 않잖아. 아 이거 바로 무쳐먹는게 맛있구나. 응. 음. 음. 아삭아삭할 것 같아요. 응 음, 맛있어. 음잘 먹겠습니다. 이거부터 먹어볼까? 응. 음. 먹어봐. 음! <웃음> 오, 맛있다. 시원하네. 음. 맛있으면서, 된장을 넣어서 드셔서 이렇게 가면서 먹어. 음. 된장 양념이 고소해. 음. 음. 그래도 좀 매콤해서 맛있네. 요 맛있다니까. 좀 아삭이 고추인데도 매콤하네. 음. 너무 맛있어. 맛있어. 간단한데, 맛있네. 간단한 게 좋아, 요즘. 음. <웃음> 요리가. 왜냐면 하나 찍어 먹으면 잘안 먹거든. 음. 된장에 찍어 먹어도. 음. 근데 이렇게 먹으니까 맛있네. 이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열 번도 이제. 된장을 다 마늘, 양념, 뭐, 참기름 좀, 좀 해가지고. 음. 그냥 어머그깨좀넣고 그러니까 해도 아주 간단하지 나 누구나 나 혼자 산 사람도 다할수 있지 어, 근데 너무 맛있어 <웃음> 땡기더라니까 아 어, 엄마가 이걸 먹어보고 딱 해야지 그랬구나 음, 음. 음. 아 싱거우면 된장 좀 집어먹어 음. 엄마는 우리 가서 먹어보고 처음 나온 반찬이면 너 해보러 와. 아음 맛있다 음. 이걸 서로 하나씩 집어가려고 밤새안해봤어숟가락으로 <웃음> 음. 바르면 되겠지 물쯔니 음 묻혀버리면 더 쉽게 해보면되죠응이거 음. 아주 메뉴가 있어서 조기를 안 꿨어 음 된장이 어떻게 맛있는지 아우 된장국이 맛있네 이게 또 입맛 단계니까 음. 저걸 안 먹게 돼 음. 김치를 <웃음> 음. 먹 <웃음> 진짜 맛있네? <웃음> 거짓말 응? 너무 맛있대서 거짓말일 줄 알았어 그래 봐야 뭐가 맛있어 그래 손이 그래, 가잖아 손이 그니까. 가면 맛있는 거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거 한 접시 주먹 뭐. 너도 나도 집에 가면 떠주세요 그럼. 그럼 식당에서 너무 많이 달려면 그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 불안하면 그 또장에서 이것같이 쉬운게어디랬어한통은음나 응? 먹고 하고 지구가 많이 묻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재료비가 한번 정도는 더 달라 그래도 되죠 그 집에 반찬을 두 사람 앞에 이렇게 집필림밥을 갖다 주면 남은건다 바가지에다 쏟아내도 우리가 그러지 말고요 이게 낭비니까 조금씩. 그랬더니 음. 이제 요즘더 적게 좋은 물들아까 <웃음> 음. <웃음> 이거 아깝잖아요 그래서 그치 조금씩 음. 더달라 그러면 음. 되지 너무 아까워 음. 다 버려야 되거든 아 이거 맛있다 자주 해 먹어야 되겠네 진짜 한맛때문 음. 고기 구워 먹을 때도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음. 쌈안 싸도 되겠다 음, 쌈안 싸도 엄마 하도 맛있으니까 입술에 막 묻히네 <웃음> 이게 밥이 찰밥인가봐 찰밥이요 그래 흰밥에다 하면 더 맛있어 <웃음> 아뭐 이거 반찬이 그치 응. 두개안 끄고 잘했잖아 그러면 이거 하나도 맛없어 이제 맞아 그거만 먹어 응. 우와 이거 금방 먹어버리네 <웃음> 음. 우리 된장도 맛있으니까, 이렇게. 그렇지. 응. 너무 좋아. 맛있어. 아, 고추가 얼큰한 게 맛있네. 그러니맵까나이은 <웃음> 아, 매워. 그게 맛있어. 아예 안 매우면 안 맛있어. 지금 양념에다 청양고추를 넣고 같이 가고 는데 이것도 맵구만. 음. 된장도 다 줬습니다. 음. 아, 따 맛있게 먹었네. 그육 입맛 땡기네. 그니까. 러 아, 이게 매운 고추가 들어가니까. 좋게 땀이나. 음. 자국을 줘서 이게 뇌에 좋대. 음. 좀 고추 먹어준 게 좋대. 음, 딱 먹어버렸네. <웃음>